저희 님그 지향 제 거거든요 바꿔주셔야 할것 같아요 어제 <목소리> 길 터로 싸우신데 지향 아 지향 가지고 싸우는 거 <웃음> 지향 가지고 싸우는 거따 해줘 지향은 나도 한번 당해봤어 나 진짜 덤바트 은행 들어갔딱 있었는데 은행에서 업무를 딱 업무를 딱 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딱 오신 거야게 딱딱딱 어님네 지금 그옷 제가 똑같은 옷 맞죠? 네 맞네요 뭐 같은 옷 맞네요 아 이쁘시네요 아 지금 뭐 색깔이 똑같네요 아, 어이. 저희 님그 지향 제거거든요 바꿔주셔야 할것 같아요 네? 뭐라고요? 제가 먼저 했거든요 제가 좀 바꿔주셔야겠어요 네? 어이없음 이것도 진짜 이러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꿨냐고? 내가 왜 바꿔? 안 바꾸지 어이가 없음 내가 왜 바꾸 이것도 마비노기에서 이러한 사례다 아, 너무 재미난 신비한 세계 마비노기로 오세요 w h a a